안녕하세요. 북가전북 공식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전국민 여러분들 모자 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자 되세요. 동호 아빠. 어 이거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 반갑긴 합니까? 아 반갑지. 내가 맨날 어. 뭐 영상에서 그래서 오는데. 지금 우리 아기 아빠 죽다 살아난 얘기에 대한 건왜 하나도 뭐가뭐왜왜 왜, 왜 죽다 살아나서? 정신병원에서 뭐 고생 시킨다지 2013년도에 동생이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죽는다고. 교통사고가 나서 1년반 동안 개 고생을 했어 우리. 내가 그 얘기 하지도 아니, 않았잖아. 동, 응? 어? 동아빠한테. 아무한테도 음. 안알렸어 응? 뭐, 그뭔 소리야, 이건 또? 뭔 소리야? 거기 내가 얘기해 놨잖아.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들. 아, 인가 그런 거 읽을 것 같아. 바보 같은 사람이네. 요시요 내가 당신 아빠, 얘기를 읽을 그것 당신 같아. 소리하지 말고 2013년도 3월 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1년 반을 병원에 수술 두번 하고 입안에 300반을 꼬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았어. 걷지도 못하고. 왜그기이가 죽은 건 슬픈 일이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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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아, 동서가 아, 왔을 때 저랬네. 동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줬을 때 뭐, 그런 상담한 심정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 얘기를 거울이 했을 거울이 때 동서는 울면서 형님이 이제 없었던 일좀 그 하자고 나도 글안쓸 테니까 너도 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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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들이 먼저 공개했잖아 그러면, 우리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네 니가 했잖 아니, 아 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제 입원시키려는 거, 동서가 얘기했잖아, 우리한테. 어머니하고 인마. 아니, 그 얘기는 모르시냐고. 어머니, 어머니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말렸어, 우리 내가.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리는 거, 누가 말렸냐고. 동서가 자기가 말렸다고, 말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말렸다니까. 말 같지 않으 내가 자기가 말렸다고 자기가 회의했다며 그래. 사람들 데리고 말렸어 그래서하지 말이 고개소리 있어 아니 강제 입원 시킨다는 게그이 되는 소리예요 다는 것도 말이 아니 소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기 조니나 자기 형수랑 같이 잘 살고 얘기해봐, 있는 사람한테 어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말인데. 되는 아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사회에 이렇게 저촉되는 행위를 했냐고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응? 어머니 본인의 관계라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얘기 자꾸만 까보더라. 꺼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네 어머니 집에 가서는 가서종선이한테 어? 가서? 우리가 그렇게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전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에 가는 거 가지고 뭐, 어머니 1 0 0미 접근 금지를 시키는 게 이재명. 동내 시동생 아니냐고 동아빠 그거 뭐, 말이 되는 말이야. 소리예요? 응? 우리가 누구를 때렸다면 내가 그 자리에 어? 없었으면 은 완전 우리 신랑은 뭐 됐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날 살면 있었던 일을 어떻게 경찰에다 고소를 하냐고 나도 나도 시토게 멍이 들고 애기아빠는 손가락이 깨물려가지고 뭐가 됐는지 아세요? 한달 이상 했잖아, 감각이 것들아.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너네들 시카로 다녀갔다 왔다. 그런 일이, 생각해봐. 그런 일이, 며칠, 다 응? 말도 없는 소리? 다 이, 있는 얘기에요. 그날 같이 어, 대우기도 있었고, 재모니도 있었고, 응? 뭐. 다 봤다니까, 그래서. 뭐. 외모가, 문자로서 봤어, 너희들이 하는 짓을. 아, 그, 매부, 그 매부님이 뭐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 싸우는데 아, 싸우는데 아, 말렸다고 서로 누워. 싸웠다고 그럽지까 저... 서로 침대에 대문하고뒷굴이게 말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말려, 말려. 싸우지 말라고 말렸다고 응? 말렸는데 말린 걸 가지고 고소하냐고 말려? 말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왜 때렸어 동호 아빠.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잖아 응? 형이 이 형이 아빠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게말이 돼요 말이야.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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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동호 동호 아빠 우리랑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괴롭히냐고. 있잖아, 형이 죽겠다고 사송까지 나면서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정도까지 왜 만드냐고 죽었어, 우리를. 동호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응? 빼고 말이 응? 내가 오죽하면 우리 신랑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죽는다고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겠어요. 몰래. 응? 몰래.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가 야. 입원하는 게 억울하다고 동호 아빠한테 전화했때 동호 아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동의서 가지고서는 무슨 A채널 태명진하고 하는 회의에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써먹더라. 아이고, 세상에 또 그게요. 또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게 그 지금 형한테 한 짓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은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셔도...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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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지 않고 가면 안 돼. 들라가면안 돼.